가보자구 오케이 이게 왜 켜지는거야 자꾸 좀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본거 아닌가 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있어서 와 진짜 수직상승이야 싹 이렇게 올라가 툭툭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끝도 모르고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 와이건 뭐야 프로 1부 가자 음. 패승패승승패패 승, 패, 승, 승, 패, 패, 하자 블블루와 블루, 레드 음. 이게 대한민국이지 블루아레드 승부로 해야 된다 어 정민해다 설기현 있고 홍희천 조규성 조규성 왜 젖이지지 임영곤 김민재 아 어. 아, 진짜 약하다. 까비. 뭐요? <목소리> 어. 올라갑시다. 저도. 님의 실력이 더 어이없는. 벗가있어요 이판 팀편 가능해요 네네 아 어, 일단 프로 1부에서 주차 완벽하겠고요좀 팔아주면서 어그 다음에 좀 하자 가 보자 요어서 1승만 더하면은 월클 3부 가보자고.라고 아, 뭐 하자마자 대한민국이라고? 아건좀 심한데? 뭘글 가보자 하자마자 대한민국이 나와?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업가의 대명사인 팀을 한다고. 진짜 너무한데. 나이스. <웃음> 월드 클래스. 준치오는 바로 월드 클래스입니다. 아 드디어 왔다. 월클 3부. 아 진짜 오기 너무 힘들어, 진심. 3승1무 이제 공식 경기. 와, 진짜 근데 이걸로 되려면 6판을 이겨야 된다는 게 말이야. 6판이면 여기인데. 여기서 3패까지만 봐준다. 요런 느낌인데 이래야지 챌린지를 갈수 있습니다